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2일 업데이트 적용된 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운의땅 새로 생겼죠 222만부터 갈수 있는 지역이고요 레벨은 95부터 입장이 가능한데 제가 레벨 100이 됐으니까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톨란분지를 따라 만들었네요 획득 가능한 아이템 중에서는 이제 전설 스킬 비법서와 전설스키의 교본을 획득할 수 있고요 전설의 별조각 상자 어, 1번부터 전설까지 랜덤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확정전설이었습니다 임미의 전설인거니까 일단 랜덤전설 나오는것 자체가 엄청나네요 자, 역시나 제투력에서는 회피가 뜹니다 그 다음 실루나스 북부지역에서 지혜원천 획득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리스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사냥하면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 드랍 상태 이렇게 추가가 되었네요 제일 밑에 지역인 120만 지역에서도 이렇게 드랍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헤렌디아에서는 헤렌디아에서도 어, 추가가 되었고요맨밑에 지역인 72만 지역에서도 드랍은 가능하도록 되어있네요 어 이거 그러면은 헤렌디아에서 무한 자사 돌리는게 지혜원전 얻기 쉬우려나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하면서 좀 특이한걸 발견했는데 루나트라에서 이 허상의 공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몬스터 종목 없어졌습니다 루나트라에 있는 몬스터 정보가 맵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류인지 아니면 이제 다음 업데이트를 위해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다가 이렇게 사라진 건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사라진 몬스터 정보가 현재 파멸에 화산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파멸 혐로에서 이름도 바뀌어 있어요 파멸 쉐르마, 파멸 마, 마프르만, 파멸 유주라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페리라, 페리라도 여기가 있네 그럼기존에 파멸에 있던 그 몬스터 이름들은 안 보이고요 이쪽은 어 그대로 있고 어 베네딕트하고 벨프스가 여기로 이동됐네 도그록이 여기 있고 이풀이나 어 이풀이나 어 위치 이렇게 움직인 거 봐서는 뭔가 허상 몬스터가 파멸로 아예 흡수됐죠 지금 어 제대로 짜여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 허상은 아무것도 없나 직접 허상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이 사라져 있으면 대박인데 어, 이럴수가. 자동, 자동전투 버튼이 없네. 아, 필드에 있는 몬스터는 그대로 있구요. 아, 얘 예,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 한번 예전에 있었던 한번 특수네임드 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네임드 자리에도 원래 제 시간이 아니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딱히 달라진 점 없이 몬스터는 그대로 있는데, 어? 어, 몬스터 이름 여기서도 바뀌어있습니다 파멸이라고 적혀있네요 파멸 바위골렘 여기서는 파멸 슬라임 오우 요렇게 바뀌어있네 왜합쳐졌을까 이로써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뭔가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 허상의 공원에서 이 허상의 공원 이맵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길드 상인 새롭게 추가되었죠? 상품 두 개가 추가되었는데 어, 그 전에 엘튼의 보주 이거 하나 사주고 자 여기 보니깐 지금 슬롯 확장권 조문서는 12만 코인 그리고 영웅 추가 효과 교본 선택 상자는 20만 코인으로 보이네요 와 이거 개수가 장난 아닌데? 그 악마토벌 100만 지역 이상부터 이제 완장팔찌 이거 획득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되었죠 제대로 업데이트 다 되어 있고요 단계 중에서 14단계 이렇게 100만 지역 딱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해안가도 그렇네요 아무래도 지역 상관없이 100만 투력 이상 되는 단계면 은 무조건 다 드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그 다음은 업데이트 된게 없어가지고 뭐 알아볼 것도 없네요. 그래서 한번 2월에 지금 새롭게 추가된 이 패키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컬렉션 자 여기에 신규로 등록된 거 4개가 있고요 보자 2월 매일매일 특별 상자 이거는 계정당 구매 한 번만 가능하고요 11,000원이네요. 11,000원. 11,000원에 보자 2월에 매일매일 특별상자 묶음 1개 이 특별상자 묶음 안에는 바틀라시만 10개와 영웅 수집의 증표 10개 행운의 골드상자 3개 탄미의 각인석 50개 상념의 각인석 100개가 들어있습니다 랜덤 획득이 아니고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소리죠 하루에 한번 이렇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구성은 괜찮네요 11,000원 해가지고 7개씩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이제 계정 구매 한정이고 5만 5천원이고 아르토만 전설 마석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이전에 나왔던 전설 마석 패키지하고 똑같고요 진물자의 마석명 5개 심판자 15개 선택은 브로카이스부터 아르토만까지 요거는 이전하고 똑같아서 가격이랑 뭐 구성품 다 똑같네요 기존 가격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해자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꾸준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두 개가 이제 별조각 관련된 패키지들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찬란한 미지운석 150개 그 다음에 확정 영웅 별조각 상자 5개가 있고요 오른쪽은 미지 찬란한 미지운석 100개 그리고 여기는 영웅 별조각 확정이 없고 별조각 슬롯 변경권이 끼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네요 둘다 사게 하려고 그 다음 150개 100개 뭐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부터 영웅이 아니고 일반부터 전설까지 싹다 나오고요. 아 이게 일반만 빠져도 그나마 지를만 한데 일반 포함이어가지고 아 급하신 분들 말고든 우리 무소가금 유저들 굳이 요거는 사야 할까 싶습니다.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은 2월 맞이 패키지 또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여기도 전설 마석 제작 패키지가 있네요. 구성을 보니까 징벌자의 마석묘약 2개 신반자 묘약 5개 황혼의 정, 마석정수 5개입니다 그 다음에 강인석 슬 250개씩 들어있고 근데 개수는 요런데 가격이 55,000원 굉장히 비싸죠 이전에 나왔던 이벤트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다음 오른쪽에 황혼의 마석정수 패키지 개정당 10번 구매 가능하고 가격은 33,000원, 그리 2월에 마석 선택 상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품에는 바콘부터 허상의 파르비니아까지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개죠 한개다 주는 거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음... 요거는 수집용인가? 자 지금 허상, 파르비니아까지는 마석 정수로 다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출석부로도 가끔 여기 허상까지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이거는 고트럭 분들 이제 마석 수집하라고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신화 영원석 승급 패키지 3 3 0 0 0원짜리고요 구성품은 1 0만 골드에 그 다음에 신화 영원석 선택 상자 1개 그 다음에 정화수 10개 치력의 영원석 이건 전설등급이죠 이거 10개 그 다음에 영원석 파편 100개 각각 각인석 150개씩 요거는 네 신화석 못, 못 맞추신 분들 정수 때문이라도 어 33,000원 정도의 가격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상자 뭐출석부 이벤트 뭐 계속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다 맞췄을 겁니다 저도 지금 탈레디스카로 부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계속 키워보고 있는데 어 충분히 다 맞춰가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 꾸준히만 하다보면 은어 자연스럽게 맞춰지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영웅 수집의 증표 패키지 요거는 선택사항이 없죠 요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요건 이제 지르신 분들은 꾸준히 구매하시는게 당연한거고요 영웅 수집의 증표가 65개나 한번에 들어있고 가격은 22,000원입니다 희귀 수집 증표가 거의 뭐 만원 3만원 기준으로 100개 20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22,000원에 100개 구성 당연한거고요 영웅 수집의 증표를 이렇게 바로 사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 구매하시면 은 전투력 상승에 아주 큰 도움이 될겁니다 어, 굳이 산다 하면은 괜찮은 패키지는 저는 이 영웅 수집의 증표 이쪽을 저는 구매하겠네요 그리고 한정 컬렉션에서 11,000원짜리 나머지는 그냥 꾸준히 하면 되기 때문에 아 아니지 이 징벌자의 마성 묘약은 맞아요 요거는 인게임 자체에서는 구할 수 없고 오로지 캐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설 마석으로 스펙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 계속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보자 일반 상점에서 누야모야 잼상점 잼으로 살거는 스킬교본? 뭐주냐? 용웅스킬교본 1개 희귀스킬교본 5개 고급 10개를 주네요 어, 다 선택상자라서 오 이거 1500잼 괜찮습니다 다 주는거기 때문에 다음에 매일매일 올인원상자 요거는 봅시다 아 어, 7개짜리 매일매일 딱 일주일 분량이네요 룬, 반지, 훈장, 수호인장, 동료, 소환수 탈것까지 탈산동은 아쉽게도 일반부터 다들어있고요 이게 다 포함해서 천잼. 오, 이것도 굉장히 쌉니다. 이 영웅동료 계약서는 뭐야? 아, 누야모, 이 피피바, 슈슈피 중에서 사는 거야? 구성금 영웅 팬기트 계약서 한 개. 이세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 눈부시 동료 계약서 열 묶음. 일반부터 영웅까지. 사천잼. 아, 사천잼. 사천잼이라. 요건 좀 가격이 애매하네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요거는 이 펭귄 동료가 없으신 분들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거 어쩌다보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과금으로 지금 동료를 보면은 저 펭귄들을 다 들고 있거든요. 누야모 있고 피피바 슈슈피 다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뽑기에는 전혀 투자를 안한 사람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안하는데도 어, 하다보니까 다 얻었어요. 요거는 스킬 교분 상자 요거 요거 좋네 요거. 요거 사고 바트라 상자는 뭐야. 아 토벌 증서가 150개 들어있네요 아이거 무조건 사야지 요거는 이제 잼 여유되시는 분들 무조건 사시길 바라고요 별주각 상자는 보자 영웅 선택 3개 미지운석열0금음짜리 3개가 들어있고요 1번부터 용웅 랜덤 요거는 별자리 개인적으로 별자리는 노력으로 인기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캐시 현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적용된 거잘 뭐 적용됐는지 확인을 몇번 해봤고 패키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